검단에 두개 단지가 청약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편한세상 그리고 하나는 제일풍경채 여기 나왔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풍경채를 선택해 주셨어요. 음. 그래서 둘다 살펴보되 제일풍경채를 중심으로 음.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오늘도 먼 걸음 감사합니다. 네. 네. 원령차영에서 박지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원래 소개를 인터뷰 했다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괜찮아요. 우리 사이에 <웃음> 소개 안 해도 됩니다. 네. 네. 제가 질문을 좀 뽑아봤어요. 이쪽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뭔가 봤더니 미래가치는 GTX 얘기를 많이 하세요. 20년 걸린다는 말이 있고 또 김용선 파급력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김포에서 용인선 네, 요거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돈 분양가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어요. 다른 데가 3억대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5억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왜 여기는 5억대야 응. 니들 3억대 받아놓고 응.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옵션이 과하다는 얘기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옵션이 되게 빼곡하게 적혀 있거든요 응. 일단 보실게요 이것도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온다는 상담을 받으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2년을 살아야 응. 비과세를 받으니까 응. 실거주 관련된 거를 안 짚을 수가 없는데 비행기 소음 응. 그리고 빨래를 할 데가 없다. <웃음> 이 부분은 되게 웃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평면도 보면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공지로 청약단지를 요청을 드렸는데 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중에 화랑하나님, 검단 제일풍경체 1차 이게 좋아요로 7개를 받아서 저희가 음. 이걸 선정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7개. 아, 어, 네네. 음. 대표님 어떻게 봐야 돼요? 어반센트로부터 보실 거예요? 아니면 은 검단부터 보실 거예요? 어, 제일풍경체 위주로. 제일풍경체 위주로. 네, 보겠습니다. 네. 네. 당첨자 발표율이 실은 인천분들한테는 너무 좋죠 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부평역 네, 그 해링 턴플레이스 네, 네. 그, 저 당첨 자 발표가 났고요 네네. 3 0점대로 당첨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음. 다깨고 계시는군요 음. 그럼요 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다섯 네. 개나 있습니다 와이 중에 당첨자 발표율이 네. 4일 4일 둘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검단에서 하느냐 청라를 네. 하느냐 그쵸 네. 그 다음 청라의 호반 네. 5일, 네. 6일, 7일 실은 네. 제일풍경제 검단이 관심 있어도 네. 당첨이 안될 것 같으면 네. 앞선 것들을 다 청약을 해 쭉쭉쭉 해주셔도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네. 이 편한 세상하고 청라 시티프라디움 두 개만 좀 서로 좀 경합 고민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네. 다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쵸? 주의사항은 네. 어다 서구예요 음... 검단도 서구고 청라도 네. 서구 인천 서구라 말씀이신 거죠 네. 네. 투기과열지구라서 네. 네. 85제곱 이하는 100% 가점제 네.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나 검단하고 싶어 근데 제일 풍경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음. 제일이니까 음. 네 죄송해요 어쨌든 <웃음> <웃음> 그럼 앞에 거좀 패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에 거 장점 되면 이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특히나 실거주 분들은 많이 네네,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제일 풍경체 입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세요. 하, 해요? 네, 그렇게 하세요.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분양 많잖아요, 인천도. 아, 인천도 분양 네. 많으니까. 음. 딱 대선 전까지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좀갈것 같아요. 음. 이 정도 느낌이라고 하면 분양가가 시세보다는 그렇게 안 싼데? 네. 지금 시세는 고정인데 분양가 조금씩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해봤자 시세 차익이 뭐1억 전후가 날것 같으면 시세 차익 그렇게 크지 않은 간지들이 계속 나온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는 취소 선택을 그래도 할수 있지 않나. 음... 내년 한3월까지는 그럼 다 패스하고 나 제일풍경자 마음에 드니까 제일풍경자만 해도 돼라고 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제일풍경채 검단을 보면. 네. 1,400세대 급이나 되고요. 네네. 네, 아까 확인했듯이 당첨자 표필이 7일 나왔습니다. 음... 꽤 넓, 넓은 면적에서 많은 세대를 분양하죠. 을 네. 그러니까 세대가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네이 편에서 어반 프라임은 5구제곱만 4개 단 분양하잖아요. 음... 네, 여기는 8 4하고 어반 100이... 센트로, 센트로. 예, 어반 센트로. 네. 네, 네. 네. 네. 네 제일 풍경채는8 아, 4와 111. 음... 중대형 위주로 공부하죠. 111은 추첨이 있나요? 있죠. 네. 몇퍼센트예요 50% 추첨제가 있습니다. 50 추첨제. 네. 그러면은 추첨을 노리고 응. 101을 쓰려고 한다. 그러면은 가점에 관계가 없이. 당 응. 가점이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합니다. 그치? 네. 특히나 인천분들 약간, 약간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네. 332개 중에 네. 50%가 인천이에요. 네네. 네. 그럼 160? 166개. 6개. 네. 거기서도 네. 추첨제가 50%, 네. 가점제 50% 빠지잖아요. 네. 그럼 추첨제 50에서 네. 83개.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게 이제 가능한 숫자다 네, 네. 그래서 청약을 하셔도 음. 음, 당첨 확률이 꽤 높아요 음, 음. 당첨 확률이 높다는 게 어떤 말이죠? 음, 한 10대 정도면 저는 네. 이제, 음, 낮은 편이다 요즘 네네. 시대에서는 네네. 그렇게 보이는데 네. 음. 그 정도는 나, 나오지 않을까 음. 음. 음. 특공은 네.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다전을 빼고는요 네. 나머지는 경쟁률이 꽤 발생할 것 같거든요 다전을 빼고 자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경쟁이 네. 있을 것 같다. 네. 네. 근데 1 1일에서는 이제 특공이 없는 게 네. 있죠. 네 노부모 부양하고, 음... 당 이쯤에서는 좀 경쟁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결국은 신특이냐 생초나왔는데네 생초. 생애 최초. 네, 네, 똑같죠. 네. 비율이. 음. 아이가 몇명 있으면 신혼부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음 그래도 이자녀는 돼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 꽤 네. 그러네요. 네 음. 일자녀면 네. 생초로 가셔야 될것 같아요. 일자녀면 네. 네 그럼 타입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따가 그건 평면대로 보고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분양가인데요. 음 분양가 3억에 나왔었는데 4억까지 올라버렸네. 이것까지 뭐 이것저것 옵션면 5억이네. 네억 어, 그래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싸요 그래도 그래도 싸다 네, 그래도 그래. 싸다 음 지금 뭐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 기준으로 생각하면 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보수적으로는 1억 5천 정도 싸보이고요. 네. 음, 2억까지도 좀 바라보지 않나, 음, 마진을. 음. 평가가 워낙 엇갈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판단은 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대표님. 네. 네. 단지가 너무 많아요. 네, 많죠. 네. 정치 그, 하나도 없죠. 네. 그 입주 물량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아낼 수는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네. 음. 이제 그 전입요건을 어, 디폴트에서 분양한 게 네. 이제 올해부터다 보니까 재장, 작년까지 분양했던 거는 좀 전세물량이 쏟아질 수 있지만 올해 특히 많이 분양했거든요. 전입요건을 디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대출을 받게 되면 은 전입을 무조건 해야 된다. 맞죠.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음. 생각보다 과거에 있는 신도시 입주 물량만큼 막 흔들리는 거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음. 게다가 거주 요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2년 네. 동안 네. 살아야 되죠. 네. 이런 거 생각했을 때 특별히 막 충격은 없을 것같다 네. 어차피 쉬고자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곳들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네. 자 위치가 네 어, 이쪽이 여기가 제일 제일 분양채 네. 밑에 있는 게이 이편한, 이편한 어반, 어반 센트로. 네. 그다음 김포 이제 네, 왕릉 네. 정릉 문제됐던 이곳이 대방. 그 왕릉 뷰. 네. 왕릉 뷰. 네. 네. 위에 깎아내라, 뭐, 이런 거. 네네. 여기였고, 그리고 여기 또 세계단지, <웃음> 유명한 단지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밀집되어 있는 당, 동네, 7억대에서 8억 네. 5천대. 음. 여기가 지금 가격을 리드하고 있죠. 네. 네. 갑자기 또확 올랐어요. 네. 여기가. 맞아요. <웃음> 맞아요. 결국은 네.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가격들이. 네. 이건 입주한 지꽤 되는 아파트들이고, 음... 실제로 이렇게 김포 풍무동하고 인천 검단하고 연동에 대해서 간다고 했는데, 네네. 실제도 보면 연동이 되죠. 푸르지오 아... 네. 아파트들하고 네. 김포 1등 도시, 동네들하고 연동되고 음... 결국 8억대, 7억대, 6억대 이렇게 가는데 네네. 이쪽에 적정 가격대는 적어도 6억 5천에서 7억은 충분히 가지 않냐. 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네. 충분히 이제 괜찮지 않냐. 음... 여기서 물론 25평 가격밖에 없지만 음... 이 가격은 아니겠죠. 네네. 그래도 한 6억대는 터치하지 않냐. 만약에 대표님이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네. 어저 어반할지 제일할지 너무 고민돼요. 음. 그럼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이때는 둘다 하세요라고 할것 같아요. 둘다 해. 네. 네. 그런데 난 무조건 제일만 할 거야. 라고 음. 하면 원하시는 대로 일단 해 보시고 음. 나머지 분양지도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여기 음. 호갱노후에서는 좋은 기둥 중에 하나가 예정 네. 분양지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해 보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가 뭔지가 좀 틀어져도. 네. 막 그렇게 막 억울해하고 그러진 않아도 다 돈은 좀더 쓰겠죠. 분양가 오를테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야 되고. 네네. 홈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거 좋아하죠, 저는. 어떤 걸 좋아한다는 말씀이세요? 이 그림을요. 이 그림을요? 확대된 <웃음> <호테된> 그림을. <웃음> 네. 네. <웃음> 1호선 연장도 있고요. 네. AA15가 지금 이번에 분양하는 곳. 네. 네네. 좀 색깔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잘안 띄더라고요. 네. 네.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줬, 해줬네요. 네네. 초, 중, 고, 유치원. 음. 초, 중. 이건 얘기가 좀 있어요. 초교가 안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음. 네.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신도시는. 네. 그때 대봐야 아는 거죠. 네. 그쵸. 신설력과 가깝기 때문에 저는 되게 괜찮은 입지인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 보시면 어떠세요? 저도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역세권이죠. 어. 네. 추억세권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커넬 컴플렉스. 그게 생각나네요. 송도에 있는 거. 아, 송도? <웃음> 네. 네. 아, 죄송해요. <웃음> 투자하신 분도 있을 텐데. 네. 네. 그래서 상업지구도 가깝고 네. 역세권에다가 초등학교 음. 학군지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여기 네. 네. 검단하면 GTX 음. 네. GTX 때문에 검단 빵 뜬다 네. 여기또제일풍경제 역하고 가깝잖아요 음. 빵 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빵보다는 천천히 아 천천히 뻥으로 네, <웃음> 네.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어떤 네. 말씀이죠 호재만 있어도 됩니다 호재만 있으면 된다 예. 네. 언제든, 저기, 뚫리든 간에 저는 관계 없다고 봐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GTX는 솔직히, 이렇게, 사업 기간 이런 것들 때문에 음. 제가 말씀드려좀 조심스럽고, 그냥 이 지하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신설료 예정되어 있는 거. 이거 되면은 마곡까지 되게 빠르게 가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는 기대해 볼만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서울 서쪽에 근무지를,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괜찮은 거죠. 네. 출퇴근하기도. 음, 인설까지 네. 빠르다. 네네. 꽤 괜찮아요. 빨라요. 네. 일단 비행기 소음 논란도 네. 가보셨어요? 저는 많이 안 가봤어요. 네, 그래요. 저는 김포만 가봤지 검단은 네. 한 음.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제가 살아보진 않아서 이게 제 100%는 아닌데 그렇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여기 여러 번 임장도 가보고 촬영도 가봤는데 음. 비행기 소음 뭐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진짜 그뭐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 음. 잘못 느꼈어요, 솔직히. 뭐 이런 그러면 거주하신데도 크게 네. 뭐 불편함은 없겠다. 저는 불편함 없을 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소음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생각해보실 만한 여지는 있는 거죠. 음. 네. 이 검단은 이제 투개과일주분은 네. 100% 가점제, 85제곱 이하 이건 다 알고 가실 테니까. 85제곱 이하는 다 100% 가점제. 네. 네. 그 이상은 50%가 가점제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전입 요건하고, 네. 거주 의무. 음... 이게 더 중요하겠죠? 네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본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인근주택 매매 가격 100% 이상인 경우로 의무 거주 기간 종료하지 않습니다. 시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이 없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분양가가 조금 높아져서, 네. 맘상 음. <웃음> 하셨지만, 그래도 의무 거주는 네. 없다. 어. 이건 좋네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요. 음, 바로 팔수 있으니까. 어. 2년 뒤에. 그렇죠. 2년 그쵸? 뒤에. 네. 저도 괜찮은 물론, 것 같아요. 물론 전매기간을 위해 네. 5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입주하고 2년 거주하면 전매기간도 풀리고 풀리고 음. 비과세 구간도 오다 보니까 좀 그쵸? 가볍다. 네. 보통 이렇게 지어지고 2년 살면 음. 풀려 있는 거잖아요. 5년 정도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괜찮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보고 분양가 한번 보면요. 네. 84제곱 기준에서 보면 이제 5억대가 좀 안된다. 4중후 반. 네. 중... 중... 네. 네. 그 다음 111은 네, 6억대 초반이다. 네. 음, 최고가가 발... 6억 초반인 거죠. 네. <웃음> 발코니 확장비 보시면 음, 괜찮네요. 천만원이다 안되고요. 음, 검단 치고는 조금 비싼 것 같고요. 음... 검단에 제가 공고들 보면 은 보통 400, 500 수준이었거든요. 음. 근데 검단에서 분양할 때 900이면 조금 더 높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데 비교하면은 일반적이죠. 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지금 댓글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계신 부분이 요 옵션입니다. 음. 네. 옵션이 지금 공고문을 보시면은, 와우. 보통 이 옵션이 한요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한 절반의 3분의 1 정도? 한 장에서 끝나는데 지금 몇 장에 이게 하나, 둘, 세, 두 장이 다 옵션으로 되어있으니까 옵션이 많기는 한 거죠. 음. 네. 그리고 보면은 현관 팬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좀 세미, 세분화되어 있다. 네, 네. 다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고급형 시스템 가구, 일반형 가구 이런 것도 다 나눠 놨는데 속상하신 분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쵸.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네. 어떤 거에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제이 발코니 확장비를 작게 주고 네. 옵션비를 세분화시켜준 게 올해부터잖아요. 네. 네. 네. 이전에는 그러면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가 더해서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는 쓸생각을전 하고 있었어요. 항상? 예 항상. 받을 때. 예. 음. 거기에 이제 에어컨 한 7배, 음. 발코니가 지금 들어가다고 하면 네. 네.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끝내고 네. 네. 나머지 옵션가는 한 1000만 원 정도 쓸 용의가 있다. 음. 저 개인적인 기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인테리어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대표님도 뭐 가격대를 말씀하시잖아요. 한샘 같은 거 붙박이장해도 200? 150? 음. 이 정도면 하거든요. 음. 네. 그러니 그거에 이제 기준 삼아서 네. 어뭐 인덕션이나 어떤 이제 다른 붙박이장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음. 근데 약간 순정 느낌으로 가잖아요. 네. 저는 순정이 굳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음... 자동차 옵션처럼 네네. 제조사에서 완전 다 이제 완제품 만들 때부터 붙여 나온 거면 모르겠는데 전자제품 이런 거는 굳이 전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결국은 이제 사람의 기술이 더 필요한 거고 음... 하다 보니까 굳이 건설사에서 옵션 제시하지 않은 걸 써도 음... 예, 괜찮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렵잖아요. 사제로 네. 한다는 거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느낌. 그렇죠.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으로만 하고. 그다음 내가 원하는 가구 넣어도 되니까, 이거는 그렇게 놀란 거리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웃음> 네.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네. 많이 편해졌어요. <웃음> 네. 네. 돈이 조금 들어요. 계약금 20%네요. 네. 자신있네. 응. 아, 그렇죠. 어. 우리 싸게 문양한다. 아, 예. 준도 20%네요. 네. 네. 투 가지 역이라서, 네. 서민 실수조건이 아니면 40%. 음. 또는? 네. 수요자 요건 들어가면 50%다 네. 보니까. 네네. 분양가의 40%의 돈은 있어야 되겠죠. 음. 예. 중도금은 4차까지 내고. 네네. 계약금 20% 하고, 안 나오는 20%. 분양가를 5억이라고 치면, 어, 2억은 있어야 되겠다. 음. 그러네요. 2억 정도는 있어야 <웃음> 들수 있는 곳이네요. 네. 네. 좋네요.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단지 배치도를 볼게요. 네. 단지 배치로 다평이하죠 남동, 남서. 요즘은 음... 다 이렇게 붙습니다 평야하다는게 그래도 신축은 조, 예쁘니까. 네. 네. 좋다. 네. 네. 남성, 남성, 남성 위주로. 네. 중간에 껴있는 것들은 어떻게 펴, 평면도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네. 되게 무슨 형이에요? 84A입니다. 84A요? 네. 너무 좋은데요? 와, 너무 좋아요. 미쳤다리 아, 그래요? 현관 들어와서, 네. 야, 침실이 3개인데, 네. 드레스룸도 작은 방만큼 하고요. 펜트리도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오버한다고 하면 방이 다섯 개 처럼도 쓸수 있다 오버다 오버 오바. 네 오버다 네 <웃음> 개다 아네 다섯 예. 개나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크기가 워낙 커가지고 음. 그쵸 네 어, 근데 이게 점선이 너무 많아요 음. 점선 다 옵션이잖아요 네 아. 옵션 칠해야 된다는 얘기죠 <웃음> <웃음> 그럼 84A는 선호 타입 네. 네 84B 84B는 아무래도 네. 방금 A를 봤다 보니까 잔상이 네. 남아있잖아요. 아, 아 이렇게 작냐. 이렇게 작냐. 그러네요. 근데 거실이 좀 넓어 보이죠? 그러네요. 음 되게 광활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게침실에 네. 보세요. 아하. 네. 그래서 빨리 어디 넣냐? 네, 라는 발코니가 말이에요. 없습니다. 네, 발코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집도 빨리 안 널어요. 아. 요즘 건조기죠. 건조기. 네. 요즘은 좀 네. 저 혼수용품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음 제가 결혼할 때는 다행히 에어드레서나 네네.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네네. 왜 다행이죠? 어, 혼수품. 아,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아, 그쵸. 예. 요즘은 네. 네. 건조기에 식기 세척기까지 음, 음. 다 넣다 보니까 넣다 보니. 예. 기본이죠. 기본템. 어, 세탁특공대도 음. 있잖아요. 뭐야? 세탁특공대. <웃음> 아, 아 예. <웃음> 배달해주시면. 멋네요. <웃음> 아, 예. 예. 어쨌든 근데 이게 그냥 제이품절의전 특징인 것 같아요. 음. 대림 같은 경우도 C2 적용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음. 예, 아예 없어져요. 근데 이거는 그냥 호불호가 있는 거지, 음. 뭐, 제 풍력적으로 나쁘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일 풍력적으로 아무 걸림건 없습니다. 네. 네. 네. 평면을 좀잘 뽑는 편이에요. 제일이요? 네. 오. 제일 살아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84C 타입입니다. 네. 여기 <웃음> 특징은. C 타입은 약간 상추를 튼 듯한. 이놈, <웃음> 이놈. <웃음> <연, 연연. 웃음>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그, 네. 저는 좋아요. 좋아하신다. 네. 그 남편분들 재활용 쓰레기를 네. 일주일에 네. 한 번만 버려도 됩니다. 아, 버릴 수 있으니까. 예. 오, 그러네. 모아줄 수 있는 좀 크기로 네. 보이고요. 대신 게임룸이 없습니다. 응? 알파룸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거실이 넓어가지고. 네. 저는 이런 거실 쪽, 좀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아트월 쪽이잖아요. 여기가. 네. 보통 네, 네. 어, 쇼파를 이렇게 넣고. 네. 여기에는 이제 작은 테이블 같은 거 넣어도. 어, 남 대표님이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웃음> <웃음> 이런 식의 활용이 되지 않아요. 음, 거실이 좀 길잖아요. 다양하게. 네. 네. 잠실에 같이 받는 거죠 아. 엄마는 TV 그만 봐 아빠한테는 게임 그만해? 게임 그만해? 아. 네. 전 따로 방 있는 게 좋아요 <웃음> <웃음> 이게 논란의 1 1 1이에요왜 그럴까요? 네. 평면이 안 좋다는 말이 많아요 야. 주방 침실이 여기 좀 똥하고 따라,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도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음. 이게 활용성이 있겠냐 음. 40평대 치고는 평면이안 좋다라는 음.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또, 나오는 것도. 빨래 어디다 넣을 거냐. 음. 아예 없어요, 여기는. 공간이. 대표님 의견은? 네. 네. 또 좋게 봐야죠. 아, <웃음> 좋게 봐야 되나요? 네. 어, 제일 풍경체가 그랬...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어, 대표님을? 네, 저 섭외 좀 해줬으면 아. 좋겠네요. <웃음> 네. 실은 침실이 네. 따로 TV가 없는 한은 잠재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예. 네. 여기에 이곳에 붙박이장 네. 하고요. 침대를 이렇게 넣고, 네. 여기를 활용하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게임방으로. 게임방으로. <웃음> 네,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그 아, 방으로. 네, 네, 옷도 있고. 네. 네. 그 다음 여기는 박아두는 거죠. 사춘기가 온 자녀방으로. 아. 엄마, 아빠, 먼 방으로. 네, 질풍도도이시게. 그음제 네.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네. 40평 대는 평면이 아주아도 40평 대예요 그럼요. 그냥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살면 좋습니다. 예, 네, 거거 입선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면 가지고, 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음. 막상 살아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되게 좋아요. 그쵸. 네. 네. 신기한 건 발견했는데, 현관에서 입구가 두개 매요. 음, 어, 그러네요. 음. 여기를 옵션으로 해놨잖아요. 아. 예, 그러면, 네. 보통 장 많이 보고 하시니까, 네네. 네. 바로, 바로 여기 아일랜드나 식탁에 음, 놓고, 음. 그쵸. 네. 음,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이기로 <웃음> 들어가. 너이기로 어. 들어가. 아, 이렇게. <웃음> 좌절한. 네. 어쨌든. 네. 자, 그럼 84ABC가 있는데 네. 가장 선호는 A. A.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 C. 네. 일것 같다. 청약하시는데 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대표님. 대표님은 검단이라는 곳을 되게 좋게 평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내집 마련에서도 좋은 기회다. 네. 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표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백게도서 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네네. 계속 나오시는 거죠? 그럼요. 어, 예, 마지막 차 맞아. 어. 어, <웃음> 계속 나와주실 거고요. 그리고 올해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쉬기로 했습니다. 네. 생각하는 시간도 좀 갖고 그러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신 박지민 대표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말에 아이들 다 네. 유치원 방학일 텐데. 네. 고생하시고요. 음. <웃음> 저희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원하시는 집에서 살게 되시길 꼭꼭 빌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